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혹시 써주해라는말 들어보셨나요? 이게요. 다 쓰고 죽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가진 자산을 다 쓰고 죽자라는 컨셉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울 사례는요. 월급도, 목돈도, 주식도, 심지어 주택도 모두 연금으로 만들어서 다 쏘고 죽자 자칭 써죽게 회원이라는 분의 사례를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분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분이 상담 전에 어떤 자산을 어떤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은 61세고 아내분은 60세입니다. 수도권의 7억 아파트 시가 7억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예금 자산은 총 5억 원입니다. 예금 자산.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 자산을 따지면 예금 5억 원, 그 다음에 음 7억 아파트니까 총 12억 원이죠. 적지 않죠, 그죠? 예,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뭐꼭 같은 사례는 없죠. 음, 내용을 조금 참고하셔서, 자기 자신의 형편에 맞게 스스로 좀 각색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분들의 상담 전에 소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단초랍니다. 월 수입이 총 210만원인데 그 가운데 국민연금이 140만원 그리고 은행이자가 한 70만원, 5억원의 은행이자가 70만원 정도 그래서 21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가끔씩 일을 해서 버는 돈도 있기는 하답니다. 그런데 그게 정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자산 소득만 따져본 거죠. 월 지출은 이분들이 총 20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두분 200만 원을 쓰는데 그러면 여유 돈이 얼마인가요? 여유 돈 불과 10만 원 있죠. 자순 자산이 12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유 돈 딸랑 10만 원. 물론 가끔씩 일을 해서 또 버는 돈도 있다고 하지만 불안정하니까. 이것만 따지고 보면 5월 여유 돈 10만원, 순자산 12억 원인데 생활은 늘 빠듯하고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자, 상담을 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상담 후, 어, 첫 번째 은행 예금이 5억 원 있었다고 했죠. 이 5억 원을 일단 이분들이 이제 투자 성향이라 보통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후 분들 보면 또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고 있는 분들이 아주 고수적이잖아요. 위험을 상당히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들이 있, 있죠. 자, 그래서, 어, 5억 원 가운데 3억 원은 일단 그대로 예금을 유지했습니다. 예금 유지하니까, 음,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한 40만 원 정도로 이제 줄어들겠죠. 그 대신 나머지 2억 원을, 2억 원을 배당을 받는 투자 상품에 옮겼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상품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3등급은 뭐 CMA나 이런 아주 채권형이니까 뭐 은행 금리보다 살짝 높은 정도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한 2등급 정도를 많이 권해 드리는데 위험성량이 낮은 즉 보수적인 분들 이때 가장 추천되는 것이 월 배당 또 저변동 음 대체로 올웨드 컨셉인데 이 올웨드 컨셉은 채권자산과 주식자산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채권에는 이자가 나옵니다. 국채 같은 경우 이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받는 주식들 또 배당이 나오죠. 어, 그래서 전체적인 음, 구조를 보면 채권 비중이 아주 높고 이자가 나오지만 적잖아요. 그리고 어, 주식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이제 원본 변동성이 있죠. 그렇지만 또이 배당주니까 이 주식에서 배당주에서 배당이 나오죠. 음, 그래서 배당주지 배당주지만 주식이니까 변동성 때문에 아주 비율은 작고 비중은 작고 그 다음에 어 국채를 비롯한 이 채권들은 뭐 따박따박 이자는 나오지만 또 그리고 안정적이죠 주식에 비하면 그래서 비중은 아주 높고 어그 결과 저 변동이 가능한 거죠 원본은 변하기는 변하지만 뭐이게 주식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음 조금 오르고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는 이런 수준.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의 추세적 상승을 믿는다면 되돌아볼 때늘 그래 왔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원금도 조금 조금씩 오른다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품의 한 2억 원 정도를 이제 건유해 드린 거죠. 결과적으로 저 변동 올레드 컨셉, 월 배당, 미국 ETF 포트폴리오 어, 저는 가능하면 이 목돈, 특히 보수적인 분들은 달러 자산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원화보다는 아무래도 달러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또 어, 달러 원, 달러 환율, 환율도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이 변동성도 이 저변동 올레드 컨셉에 하나 같이 포함시켜 놓으면 전반적으로 위험이 많이 분산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를 월, 외당 투자 상품에 옮겼더니 여기서 70만원 내외 세후 세후 한 70만원 정도의 월 배당이 나오더라 물론 이 같은 저변동 올레드 컨셉의 목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돈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지금 3억의 예금은 유지하고 2억은 저변동 올레드 컨셉의 월 배당 받는 매월 배당을 받는 미국 이태법 포트폴리오로 옮겨갔지만 총 5억은 언제든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집어낼수 있는 유연성은 계속 유지한 상태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이분들이 제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 권유해 드렸고 실제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니까 주택연금에서 매월 14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45만 원 정도. 자 그러면 이분들의 총 월소득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변화되었는지 볼까요 자 국민연금 140만원 그대로 나오고 은행이자가 40만원 5억에서 3억 줄어들면서 4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배당소득이 70만원이 생겼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새로 해서 145만원 도합 합계 이분들의 월소득이 395만원이 생겼습니다 월생활비는 얼마였다고요 200만원 자. 어, 월소득 395만원에서 월생활비 200만원을 빼 보겠습니다 이제 여윳돈이 195만원이 생겼습니다 자, 그 전에 이분들은 12억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자산, 불과 10만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었죠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잘 쓰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연금이 들어가고 또 어, 올레드 포트폴리오의 미국 어, 월배당 미국 이대포 포트폴리오가 이제 조금 분산이 되니까 어, 전반적으로 월 소득이 늘었죠 늘었고 결과적으로 월 여윳돈이 10만원에서 195만원이 생긴거죠 자, 상담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첫번째 재산 12억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택 7억원 물론 주택 임금에 넣어놨지만 내 재산은 그대로 내가 향유하고 있는거죠 어, 주택 7억원짜리 내가 여전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예금 3억원과 배당투자 2억원 해서 어, 순재산 12억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 그런데 두 번째 소득은 얼마로 늘었습니까? 상담 전에는 210만원이었는데 월소득이 395만원으로 늘었죠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생활비를 200만원 공제해도 월 195만원, 200만원 가까운 여윳돈이 생긴거죠 자 상담 전후 비교 두 번째입니다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집에 그대로 삽니다 그죠 내집에 그대로 살면서 두 번째 매월 200만원 가까이 여유돈이 생겼죠 자 세번째 목돈 은행예금 3억 그 다음에 월 배당 목돈 이태포 포트폴리오 그것도 2억 포함해서 총 5억은 언제든 돈이 필요하면 꺼집어낼수 있습니다 만기가 없죠 자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윳돈이 200만원 가까이 정확하게는 195만원 생겼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죠. 이 중에서 100만원은 주식형 이태포 월정립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것 투자를 보험처럼 매달 따박따박 다박다박 따박따박 최소 5년 이상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바인투자자원에서 저도 함께하는 어, 월정립 ETF 지수형, ETF, 글로벌 ETF 지수형 분산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음, 이분들도 100만 원은 그 같은, 어, 글로벌 주식형 ETF에 이제 분산 투자를 시작을 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한 95만 원 남았죠? 나머지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 계금에 넣어서 그냥 필요할 때쓰시고 예, 그렇게 합니다. 자 어, 상담 전후를 조금 자세히 비교해 드렸는데 자 여기서 제가 주택연금에 대한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을 누누이 제가 강조하죠 가능하면 깔고 앉아 계시면서 여유돈이 부족하게 살지 마시고 주택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시라고 음, 주택연금 활용 팁을 지금 오늘 함께 어, 공부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아도 자 이분들 케이스는 물론 여윳돈이 상담 전에 생활비 200만원 월 수입 210이었으니까 여윳돈이 아주 빡빡했죠. 그렇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아도 두 번째 주택연금 가입한 다음에 여윳돈이 나오잖아요. 여윳돈이 생기잖아요. 주택연금으로인해서그 여윳돈을 적금식으로 장기 투자하면 최소 5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자왜 제가 장기 투자를 강조합니까? 5년 이상을 최소 강조합니까? 지난 세월 돌아보면 뭐 요즘 어, 유, 유럽 전쟁, 또뭐 금리 인상, 또 코로나, 뭐이 같은 내용은 다르지만 어비슷한 것들이 과거에 뭐 수십 년 동안 돌아보면 수없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식은 많이 떨어졌지만 나중에 다 크게 오르더라. 똑같이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매달 꼬박꼬박 최소 5년 이상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에 여윳돈이 생겼죠. 100만원 정도를 적금식 장기 투자를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만약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그 집값이 내려도 OK. 왜냐하면 집값이 내려도 내가 받는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비쌌던 가격 그대로 받으니까, 오케이, 땡큐죠. 어, 반대로 이제 집값이 올라도, 많이 올라, 많이 오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내 집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올랐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 지금보다 쌌을 때 내가 주택임금을 가입한 꼴이 되잖아요. 어, 중간에 오를 때만 아니고, 많이 올랐을 때, 예, 근데 뭐, 한 1.5배나 크게 뭐, 2, 2배 정도 올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때는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해악을 하고, 다시 가입하거나 해약을 하고 이 집을 팔아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죠. 근데 해약할 때는 어떤 문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을 복리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하죠. 그래서 시간이 기간이 뭐 10년, 20년 지나면 굉장히 큰돈이 되는데 자 이때 만약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원을 주택연금을 통해서 생긴 여윳돈을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때 투자 수익이 생기죠. 아마 제 생각에는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택임금으로 상환할 수, 상환할 때 붙는 이자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집값이 올라도 오케이. 그때까지 받은 돈을 투자금을 해소해서 상환하고 더 비싸진 집을 팔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주택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갈등하는 것 내가 주택인금 가입하고 다음에 집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어, 또 반대로 왜 오를 것만 생각합니까 내릴 것도 생각해야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분들이 사는 집이 10년 20년 지나서 오르지 않겠다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불안을 가지고 또 가입하시기도 했지만 미래날수 없으니까 뭐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그때까지 계속 투자한 그 돈의 일부를 계속 투자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상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또 집값이 내리더라도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여유, 생활의 여유가 있어도 주택임금을 활용한다는 것은 집값에 대한 또 다른 대안, 다른 수단을, 대안을 동시에,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써주게 다 쓰고 죽자 <웃음> 참 다시 생각해봐도 멋진 말입니다 월급도 목돈도 주식도 주택도 모두 연금으로 만들어서 정말 여유있게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의 사례를 함께 공부해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방송 관련해서 문의가 있다면 02-5360-153 그리고 카카오톡 돈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장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